스카드가 예쁘지 않나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나스카스전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가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카스스카가 랩프트를 톡톡 던지고 있는 가라스키아 왼쪽으로 서서히 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 누구들어던가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이래저는잘 싸우고 있습니다 랩프트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가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가라스키아 그러나 모디로 홍수환 양호 걸치는 홍수환 선수 랩프트 라이트 후 모디로 크레니티였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터를 툭툭 받는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헤드한 거리고 그렇게 했던 홍수환 선수. 레프터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룹으로 막아낸 홍수환 선수. 레프터 더블 펀치. 그러나 레프터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지 않은 홍수환. 완투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터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때봤던 홍수환. 완투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완투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았습니다. 나이트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고 터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네,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에서 유전되어 여기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경영 중입니다 여러분, 축파해 주십시오. 2회에서4번가운데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회에서 통크한 최예승을 거뒀습니다엄야 엄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 아, 아, 아, 아, 이리 피는 어? 야, 안야 그거! 국민 만세다! 예라 어. 어. 다니? 예쁘라!